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0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 헌터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조사하는 사이트가 어, 그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어, 오늘 어,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어, 해커 공격을 받았는지 어, 여하튼 어, 접속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사이트를요 어, 그래서 그 자료를 어, 그 그림까지 보여드리려 보여드렸었는데 그 그림까지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안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약수 또는 제수를 그림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림을 그에 보여드리려면 헌터가 전부 지금 다시. 그거를 수를 입력하고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번호를 그 약수 또는 제수 그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어, 구두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두로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들 또 빨리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구두로 오늘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올려드릴 텐데요 어, 그. 헌터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오늘 처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헌터가 사용하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은 어,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보면 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월요일 방송을 보면은요, 뭐 헌터가 사용하는 이, 이 약수 또는 제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뭐 우측으로 계단 타기니 두 계단 타기니 또는 뭐 사선이니 수직이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아,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가서 보시면 아 이게 계단 이, 이러한 모양을 계단 타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아, 여하튼 헌터는 시청자 입장에서 매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번호만이라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아, 방송을 합니다. 어, 그 사이트가 열리면 헌터가 다시 그 영상 그림을 다시 그걸 편집을 해서 아,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1050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목소리> 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수들은 자료상 약수로 보일 뿐제수는 어, 아닙니다. 어, 헌터가 지금 약수로 잡고 있는 것은 어, 규칙수죠. 규칙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규칙이 어, 로또가 어, 인공지능을 갖지 않은 이상에는 어, 그 규칙을 계속 어,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라 보여지는 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깨져야 되는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이 깨질 거로 예상을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수이기 때문에 우선 필출, 그룹, 필출 그룹을 필출 그룹 뽑으셨으면 뭐 예를 들면 세수 중에 하나 또는 네수 중에 하나 이러한 필출 그룹을 뽑으시면 우선 먼저 이 헌터가 지금 보여드리는 약수들을 일단 제쳐놓고 제쳐놓고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서 어, 그 나머지 수에서 그게 안 보이시면 어, 이게 필출 그룹이라면 어, 이 약수 속에 최수가 들어있는 거죠. 빼놓은 약수 속에, 속에.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약수들을 빼놓고 어, 찾아보셔서 안 보이시면 다시 그 빼놓은 약수를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서부터. 어, 이번 회차 약수들 보여드리면서 설명까지 같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안 보여드리니까 어, 설명을 좀잘 들으셔야 돼요. 어, 첫 번째는 11입니다. 11은 어, 332주기 어, 퐁당퐁당 사연속 간소예요. 퐁당퐁당 어, 그 헌터가 말하는 퐁당퐁당 6에 용어 잘 이해 안 되시면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퐁당퐁당 자료는 어, 지난 2차에 출을 했죠. 유견멸차에서 어, 출을 했습니다. 이제 헌터가 어, 이제 퐁당퐁당 자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냥 바로 출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어, 헌터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이 퐁당퐁당 자료는 한번 나오면 연속해서 두번 내지 세번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 2차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차에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올 때까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안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퐁당퐁당 자리가 이번 이차에세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11번이요.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이요. 어, 21번은 어 이거는 약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퐁당퐁당 자료가 있습니다. 어 퐁퐁당 퐁퐁당 이렇게 두번 죽으면 한번 나오고 두번 죽으면 한번 나오고 하는 퐁퐁당 퐁퐁당 어, 이러한 자료 사 연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 수직으로 사 연속 올라간 자료가 하나 있어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사연속 올라왔습니다. 아, 그거에다가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수 조건이 세가지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입니다. 21번은요. 아,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그 사이트가 열리면 다시 헌터가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구두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에. 31번입니다. 어, 31번은, 이거는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아,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했어요.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어, 30번은, 어, 좌측으로 두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좌측으로 두계단 타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헌터는 30도 역시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43번이 있습니다. 43번은 어, 모 사이트 제공식에서, 어, 4연속 출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43이 이번에 또 출하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헌터는 43을 일단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이 38번은 어,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자료가 하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어, 퐁당퐁당 4연속 자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이차에출을 하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아까 헌터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번 2차에 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개, 네 개. 이제세 이제 번째가 되겠죠. 아까 풍당풍당 자료 11번이 있었고요. 21번이 있었고 여기 38번이 있습니다. 38번도 이중복입니다.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자료하고 풍당풍당 자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풍당풍당 자료 다들 아시죠? 로또는 출할시기가 되면 뭐 이중복, 삼중복 약수 조건이 삼중복이 돼도 출하시기가 출한 되면 출한다는 거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수의 개념치 마시고 풍당 풍당 자리는 이번이 차에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번이 차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앞으로 한 4, 5주는 이제 편안하게 제외시켜도 됩니다. 지금은 지난해 차에 출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나올 수 있어서 이번이 차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좌측 사선으로 사연 속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좌측 사선으로 사연 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헌터도 일단 약수로 분리했습니다. 헌터는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은 역시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14번이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2공식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4연속 내려간 자리가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으로요. 또 하나는 어, 퐁당퐁당 자료가 있어요. 어, 퐁당퐁당 사연속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복인데요. 어, 이거는, 어, 이것까지 해서 퐁당퐁당 자료가 4개죠.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11번, 21번, 38번, 24번. 어, 요게 이번 회차 퐁당퐁당 자료 4개고요 네 어, 요네수는잘 살펴보셔서, 어, 이번 회차에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앞으로 사, 후주는 편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은저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연이어서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지난 차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죠? 헌터가 연이어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24번까지 4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은,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헌터는 역시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은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시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그거는 36번입니다. 어, 36번은 이 중복인데요. 하나는 어, 세로로 5연속 올라갔어요. 5연속. 5연속 자리가 이번에 차는 요거 하나입니다. 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약수 조건 2개가 중복되는데요. 하나는 세로로 5연속 올라갔고요. 하나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어요. 자, 이 36번이 5연속 자료인데요. 어, 이 5연속 자료가 지금 출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어, 5연속 자료가 어, 현재 6연멸 중이에요. 6연멸 중인데 어, 최근에는 3연멸에서 출을 했어요. 두 번이나 연속해서 두번 3연멸에서 출했습니다. 어, 그 외에는 어, 대개... 6연멸, 7연멸, 8연멸, 9연멸까지 7연멸에서 9연멸 사이 여기가 주로 많이 출혈 하는데요. 최장 17연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17연멸까지요. 현재 3, 5연속 자료가 지금 6연속 전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 36번은 5연속이면서 4연속 자료까지 중복이 됐더라도 어그 주말까지 잘 살펴보셔서 어, 제외시키셔야 되겠어요. 어, 그 참고하시고요. 어, 5연속자리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36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약수를 12개를 보여드렸죠. 12개를 보여드렸습니다. 12수인데요. 안정적인 필터 범위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 범위는 0에서 2 또는 1에서 3입니다. 이게 지난 2차에 2개가 나왔죠? 개. 2개. 지난 2차에 1개에서 3개 정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2개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차에도 헌터는 3개에서 2개 정도를 이상을 합니다. 한개에서 2개 정도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공격적인 필터 0에서 2필터면 이번 2차는 가능할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헌터가 자료를 가져오는 그 사이트가 오늘 접속이 안 돼서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시각적인 효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그 아, 그렇게 됐어요. 그 사이트가 안 열려서요. 아, 그 사이트가 차후 열리면 아, 다시 이 자료 아, 그 그림과 함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번이 차잘 참고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t h a n you.